안녕하세요 JC 직거래 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메리칸 탱크, 탱크 아메리칸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까르띠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18K 와이골드에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오토매틱 여러가지 각인, 워터프루프, 그리고 18K 핀버클, 까르띠의 각인이 보이죠. 가죽 밴드에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메리칸 탱크 탱크 아메리칸 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게 예전에 무기로 쓰는 탱크의 윗모습이 약간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궤도처럼 보이고 탱크 바퀴처럼 보이고 이와 같은 것을 모티브로 따와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렇게 크라운은 다이아몬드가 역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다이아몬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애프터 세팅입니다 하지만 세팅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아무 위화감이 없죠. 그냥 그대로 곡선을 아주 예쁘게 따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이 좁은 쪽이 2.6cm, 큰 쪽이 러그를 포함해서 4.5cm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제품입니다. 뒤에는 다시 보시면 오토매틱 워터 t 지스 Water 18K 750 이와 같은 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한번 빼고 두번 빼고 하는 제품인데, 한번 뺐을 때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요. 두번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살짝 한번 빼서 날짜를 조정해 보고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빼서 날짜를 조정하면 이렇게 10일, 12일 이렇게 가는데, 이 시계는 뒤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시죠. 그리고 한 칸을 더 빼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롤렉스의 시계와 약간 다르게. 이까르트의 시층과 분침 블루엔즈는 아주 스무스하게 아무 느낌이 거의 없이 가볍게 돌아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메리칸 탱크, 탱크 아메리칸 애프터 세팅 제품인데 브릴리언 컷 다이아몬드가 베젤과 이 크라운에 아주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 18K 케이스를 가지고 있는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